지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케미 케미 이러면서 아막 아, 이랬을 텐데 지금 개미가 지나가든 지해가 지나가든 아, 나 아까 그게 중요한 어.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탔는데 이런 일을 할지 사실 크게 몰랐고요 농촌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 일손이 아주 딸립니 오늘만 이렇게 봐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보아하니 이대로만 가면 네 뭔가 미래가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오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져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어디? 아 진짜 양파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저희 엄마한테 꼭 말해줄 거예요 양파 버리지 말라고 <웃음> 썩히지 말라고 어, 너무 힘 들어요. 엔진은 막, 진짜 힘들어갖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여는 장갑을 찔러 가마, 이게 부갖고 힘들어요. 가자! 너아이축공대 <웃음> 아, 대박, 나 실력 못 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멀리 왔네, 멀리. <웃음>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렸어? 4시간까지 <웃음> 걸렸어. 네시간은 아니지. <웃음> 네 아니지. 네 시간. 어머니, 어머니. <웃음> 어머,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 나가시는데요. 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네 진짜. 네? 여보세요. 여보세 할라카로 아얼굴다 아이고 안전해요. 무슨들어생겼생겼그거한번 <목일> 어? 하고 나아도 다음 번에 냄새 난다 할 건데. 아, 아, 진짜 괜찮浪... 어, 얼마나 그문데 이 아들아. 아, <목일> 아이고, 예. 예. 아에 새끼들 들었어옛날본적 있어요. 제비, 어. 제비 새끼들 안에 들어있어 어, 지금. 냉장고 TV 안에 해먹을 수 이번 바디아아 야, 야, 양지나나야 돼. 전원 일기? 1 0얘기한다또 저런 얘기야 대박 오간석 저 컨셉인가 이거? 야, 1055회? <웃음> 수학철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 농민들은 아주 애타는 그런 시절, 시간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여대생 4명이 슈퍼농구집에 농화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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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떤 일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음, 양파 이제 수확, 감자 수확하고 마늘 수확은 이제 끝이 났고요. 아... 이제 양파 수확할 시기입니다. 음. 아... 그럼 양파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수확해서 이제 땅 위로 올려놓으면 이제 그거를 담아서 음... 이제... 600kg 빼백에 이렇게 담아야 되거든요. 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해야 되겠죠. 주어 담기. 음. 네, 주어 담기. 음. 주어 담기 하시고슨 거네요. 네, 주어 담기 형. 요네요도는뭐다할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다. <웃음> <웃음> 아. 저는 항상 아, 저 본가가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음. 농촌 활동에 대해 항상 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그냥 달려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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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님은 네. 처음 왔죠? 네! 네. 네 난생 처음이에요 떨려요 아, 무서워? 네. 뭐가 무서워요?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양파 너무 좋지 양파 나 좋아해 좀나파 종류 다 좋아 야, 양파 이제 막몇 달간 양파 먹는 거 아니지? 앞으로 아, 양파물 <웃음> 아, 양파, <웃음> 아, 양파. <웃음> 가자! 노마이트 콩 <웃음> 날씨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나이 줘 나이 줘 좋은 <웃음> <목소리> 어머니, <목소리> 오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안하세요하세요안녕하하세요요하하가하 너는 이상한 거더누어야되는 얘와 내가 한몸이 되는 느낌? 어. 너무 편한데요? <웃음> 좋다 뭐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데 뭔가? <웃음> 이게 뭐냐? <웃음> 근데 이게 하, 내가 하는 양가 맞냐?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잘못 봤나? 이가 담는 <웃음> 응. 거예요? 토쿠리에? 진짜 많다 끝이 안 보이 저기 있는데 와저 이거 몇 개야? 저확 <웃음> 썼다 <더 왔었다. 웃음> 몇 개요? 이한 줄이 내가 평소에 <웃음> 먹을 <먹어도> 이거 양파 <웃음> 그거 아닐까? 덤내게 <덤데기> 해요 덤데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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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양성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대로만 가면 네, 뭔가 미래가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파를 <웃음> 오, 오, 오, 양파를 네, 양파를 살아갑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군여에서 봉사 왔습니다. 농촌좀볼게요 노비가 양파를 안 끝내면 다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 예, 지금 원래 시간 되죠. 뻣뻣하해 내고 다음 뭐콩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내야 돼요. 장모으면또안 되고. 어. 아. 전부 지, 지금 이 들고 나르는 것보다 좀 담아 주세요. 네. 아, 담아 주면은 우리가 남자 회원들은. 갖다을고 어. 네. <웃음> 앉아서 전부 담아주세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박수. 응. 이런 <웃음> 아, 것도 1kg, 2kg 포장용으로 다 들어가니까 네. 다 집어넣으면 돼. 네. 완전 네. 조만한거 말고는 다 집어넣으면 돼. 썩은 거. 어떤 계란보다 작은 거. 어, 계란보다 작은 거 넣으면 안 돼. 네. 네. 아, 혹시 한번 어, 나도 벌써 해. 힘들어요 <웃음> 안돼 원래 이런거지? 한줄 해보니까 어때요? 한 껌인데요? <웃음> <웃음> 빨리 다음 주를하고 싶어요. 괜찮네요. 할만해요할만해요나는그 느낌이 좋아요안마나요요 얼마나요? 얼마나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할만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가 탔는데 이런 일을 할지 사실 크게 몰랐고요 그리고 타봤자겠지라고 했는데 페토시 아는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타버려가지고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각오한 만큼 힘들고 <웃음> 사실, 사실 각오하고 와가지고 어, 한 4시까지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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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좀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해 넘어가고 한두번 정도의 휴식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손을 쓰다가 그 뒤로부터는 한 손밖에 사용을 못해서 속도가 확 느려졌어요 옥성 새발협의 회장님 얼굴. 아. 얼굴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고 있어요 <웃음> 이, 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도, 그, 뭐, 지금, 그, 집에, 오이 밭에 일하고 있는데, 예. 오늘 뭐, 저, 행사 하시고요. 우리 해장님들이다 왔어요. 왔으니 제가 마주 와야지. 아, 저기 있데 바로, 볼수 있어요. <웃음> 미안해가지고, <제가> 음료수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사오신 거예요? 예. 훈훈하네. 네. 아잘 먹겠습니다. 아, 대박. 여태껏, 여태껏, 이거, 이거 진짜 맛이으면 그냥 아주 해야, 그냥 뼛속까지 시원해지지 그래, 그래, 그래. 아주 그요 그래. 흔들어가. 흔들어가. <웃음> 이 세상만 아니야 근데 나도 무릎아보고 허리 아파지고나 허리받아 무릎이 아 화보야 지금 화보야 너 어렸을까? 이거 성냐? 빨리 한개 주먹어 감사합니다 네 <놀람> 사장님이 됐어 세요어디서어디에 맛있는데? 뭔가 시골 느낌 커피하고 다 타고 가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 집이요 저가 항상 아, 저 본가가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농촌 활동에 대해 항상 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그냥 달려가서 <웃음>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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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못 버리겠어요. <웃음> 먹고 남기면 <웃음> 양파는 다 먹을 것 같아요. <웃음> 지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케미, 케미, 이러면서, 어, 어, 막 이랬을 텐데. 지금, 진짜. 개미가 지나가든, 지네가 지나가든. 아, 나 아까, 그게 중요한 어. 게 아니야, 지금. 이만한 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진짜 원래부터 그 소리 들으서으막 이러는데, 그냥. 그냥. 벌레. 아, 벌레는, 네. 아, 벌레는, 아, 벌레는. 네. 가라. 양파를 캐보니까 어때요? 양파를 캐보니까 정말, 양파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저희 엄마한테 꼭 말해줄 거예요. 양파, 버리지 말라고. <웃음> 썩히지 말라고. 모든 농작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다시 한번 좀 충격이고 음식 남기지 말라는 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거를 오늘 닭도 끓이려고 새우도 끓이려고 내가 아 이거 어머 직접 만드신 거요? 예 그래 말고 진짜라 아니 나는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가 하셨대, 새벽에. 어 어머니의 사랑 우리 엄마보다도 지극정성이야, 엄마 대박. 어우, 었다 어우, 죽었다. <목소리도> 음. 음. 한사람이 아바. 님들 김치. 와, 좋아. 음? 음. 음. 음. 아, 좋아. 매서, 매서운 맛이다.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질 것 같은데요. <웃음> 이게 단단하다면서요? 예. <웃음> 네. 우와, 오돌 같아요, 돌. 야, 진짜 저장성이 <웃음> 오래 가겠네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바짝 말려서, 그렇게 창고에 어. 집어넣는 거죠. 야, 드디어 이렇게, 한 장물이 끝날 때 기분이 어때요? 이 많은 자식들도 다 시집 보내는구나. 아, 시집 보내는구나. 네,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자식들 또 심어서 키워줘야 되고. <웃음> 어. <웃음> 좀 많이 탔어요. <웃음> 여기도 타고 짜갑더라고요. <웃음> 어. 오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가져 있어요. 어디? 야, 너네 진짜. <웃음> 어때, 목은? <모건? 웃음> 아, 뭐 그래도 하루 정도 버틸만. <웃음> <웃음> 학생들 오니까 참 아이고 내 자식 같은데 나름 없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학생들도 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말로.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웃음> 아이고, 어?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갖고 어, <웃음> 서로 멀티에 널려가면 돈벌이뭐 이런 거 하지 마 <웃음> 제가 제 이름으로 3행시 지어드릴까요 양지우거든요 문 띄워주세요 양! 양파 지 지옥에 온 오. 오. 오리들 <웃음> <웃음> 아이고 저도 한해한 해가 틀리네요 이제 참. 어머니 농사 몇년 하셨어요? 농사는, 천전 때는 되고서 살았는데, 결혼해갖고, 왔고 이때까지 했으니까, 하면 40, 40 45년? 사십 6년 계속 초래해서 살았으니까, 어, 너무 힘 들어요. 왠지는 막, 진짜 힘들어갖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여는, 장갑을 찔러 하마 이기부갖고, 힘들어요. 야 손이, 왜 이렇게 드신 거예요? <웃음> 여기. 손에 일을 하니까 여기도 되시고. 그래 지금 돌아갈 상태인데 병원에 가니까 절대로 일은 하지 말라카는데 이게 돌아간다고 네. 이게 되기 심하면 휙 잡아 돌아간대 이쪽으로 어. 그래가 하지 말라카는데 사람도 없고 안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어수 없어갖고 와서 하기는 하는데 어. 아, 승민이가 목디스크 있어요? 계속 트릭들를 몰고 뒤로 돌아보고 뭐.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목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이 양파를 캐고 나면 뒤에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뒤도 얼마나 가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양파 캘때 왜 계속 뒤를 봐요? 껍질이 까지나 안 까지나 흔들려서 양파가 회전이 되고 이러면 저장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어, 수확기에 올라와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탁 떨어져야지 만 뭐, 상처가 안 나야지만 이 저장 자체가 오래 되거든요 수확할 때 수확 기계 잘못 작동하고 수확을 잘못하게 되면 기계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저장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뒤로 돌아보면 은 목이 아플텐데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기본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참, 지도 헬스장 하다가 애기 아빠가 간이 안 좋아갖고 아들이 간을 이식을 해줬거든요, 아버지를. 해줬는데, 와서 처음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나랑 농사 지어갖고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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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한 먹고 고 이런 거도 한 번씩 먹는 경험이다 놀고 먹는 거고 일하고 먹는 거고 음. 사람 챙기는 것도 일이에요 정말 이거 먹을 거다 챙겨주시는 것도 진짜 솔직한 말로 내 밥도 뭐해 먹어 축제해갖고 네. <웃음> 집에 가면 퍼지겠고 한참 일 나면 그런데 그래도 어떡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헌신해야지 <웃음> 오, 음, 뭐, 내가 세우고 있는여 여까지는 끝. 뭐터 진짜 막걸리 막걸리가 마시고 싶어요 <놀람> 이걸 했다니 더 하나요? <놀람> <놀람> 저쪽 <놀람> <웃음>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웃음> 한 밭을 더 갔을 때가 <웃음> 가장 기억이 남아요 <놀람> <놀람> 끝이 보이네 어머니. 아이고 나가 가야지 이제 끝이라. 음 가져가야 된다고 또. 아 그래. 아들 힘들어 이거 없어. 야. 오늘 정신 잘안 먹었나? <웃음> 응? 이리 빌려리는 거 노블노블하고 흰가하고 막 이런. 저희 첫 수확이에요. 오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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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아, 어, 어 아, 신결혼미를 신랑, 양파 네, 네. 어? 필요하고, 응. 감자 필요하고, 이런 거 말을 필요하거든. 신 같이 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아. 얼마나 크고, 성숙했는한번진고 아. 아. 아. 어? 예쁘게 잘 살아. 네. 어, 오했는말 <오불에 목색이 목스러운> 예쁘게 잘 아! 아. 야, 야. <목소리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들, 아이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티 막 꽁꽁 따먹어 한 분의 남아. 우리가 뽑았지? 나도 감자튀김 한끼쉬어 모든 농부분들을 되게 존경하는 <웃음>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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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 많았는데 어, 삼촌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가서 아유. 맛있는 거사 먹었습니다. 어. 어, 이게 이게 오! 이게 저기. 이게 최고다. 뭔가 이게 뭐지? 예?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 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bye. here we go.